네 안녕하세요 그동안에 제가 영상을 못 올린 이유는 그 게을러서 못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매일 밤 11시에 영상을 올릴 거예요 만약 11시 영상을 올리지 못하면은 구독자 분들한테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이 직전 올린 영상에 가장 먼저 댓글 다신세 분한테 제가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저녁 11시에 영상이 안올라가면은 제가 직전에 올린 영상이 다니쌤도 유튜브 영상 하나에 가장 예 유튜브 영상 하나에라는 영상 올렸어요. 거기 가장 먼저 댓글 다신 현구님 그나마 지금이라 다행이야님 대양제 입꿈님 이렇게 세 분한테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앞으로 어, 영상이 안올라가면요. 은 물론 그 다음 영상에는 그러니까 그런거죠이 영상 올라가고 다음 영상을 제가 못올리면은 이 영상에 그, 가장 먼저 댓글 담기, 댓글을 남기신 세 분한테 제가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구독자분들, 네, 앞으로 영상 꼭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영상을 잘못 올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유튜브에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가장 쉽게 범하기 쉬운 오류가 내가 알고 있는 걸 시청자도 알고 있다는 전자의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다 아는 노래로 노래 리듬으로 박수 한번 쳐볼게요. 무슨 노래인지 맞춰보세요 어떤 노래인지 아시겠어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제가 해볼게요. 조리보고 조리봐도 음알수 없는 둘리,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이 리듬이 머리에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독자분들도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아마 전달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노래 두 번째, 예, 네, 당연히 모르실 거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네, 이것도 당연히 모르실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는 이 음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어요. 동해 물과 백두산이. 네,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오류들을 범하고 있진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이해하기 쉬운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포커스가 나겠네. 포커스가 좀 나갔네요. 이렇게. 네. 앞으로는 정보들을 진정 써먹여주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매일 저녁 11시에 뵐게요. 다음에 또 뵐게요.